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워킹댄서, 칼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요즘 핫하디 핫한 그룹이죠. 싹스리의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싹스리의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준비했습니다 기름, 기름. 이번 영상도 파트 2로 딱두번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동작은 거울 모드니까요 보이시는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바로 파트 1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원투 쓰리 포 시고 5, 6를 맞출 거예요. 5, 6자 동작은 먼저 왼쪽 방향으로 점프, 6때 오른쪽 방향으로 점프 해주시는데 6때는 손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빰 스키 타듯이 어, 어. 다시 원투 쓰리 포 five, s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s e v e 까지 쉬시면 됩니다. 한번 더. one, two, three, four, 굿. 오시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왼쪽 발. 왼쪽 발을 네 번. 찍어주실 거예요. 해볼게요. 시,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자, 이때, 손은, 오른손. 오른손이 먼저, 위로, 그 다음에 왼손 위로, and, o, 왼, o. 갈 거예요. 카운터는, 오른손 먼저, one, two, three, f o u 이렇게 해주십니다. 옆에서 보면, one, two, three, f o u 이 됩니다. 자 이때 팔꿈치 먼저 쭉 올려주세요 요렇게 그냥 요렇게 팔꿈치 먼저 위로 누가 잡아 당긴다 느낌으로 해볼게요 다리랑 같이 하면 원투 쓰리 포그 다음에 요 발을 뒤로 왼쪽 발 먼저 하나 둘셋 네. 다시 해볼게요 원투 쓰리 Four, five, s 이때 손은 오왼오 5, 5, 다운 같이 해볼게요. Six, seven, e i g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오시면 이쪽 방향으로 한번 더. 이번엔 오른발 네번하 하. 이번엔 왼손이 원, 투, 쓰 4, 5, 6, 7, 8 다시 해보면, 1, 2, 3, 4, 5, 6, 7, 8 다리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o 5, h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6, 7, 8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왔어요. 보시면 손을 업원 o 들어줄 거예요. 원 n 들어줍니다. 자 이때 점프, 원그 다음 다리를 들 거예요. 오른쪽 말 먼저 하들 때. 왼손이 골반 쪽으로 가져갑니다 1, 2 이렇게 한번더 6, 7, 8 1, 2, 3 놓고 반대쪽 4, 5한번더 6, 7, 8 이렇게 가질게요 한번더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8 왔어요 오시면 바로 원때 다리 내려놓으면서 힙이 왼쪽 아래로 다운 이때 손은 주먹 쥐시고 이렇게 우는 동작 같이 왼쪽으로 팔꿈치를 다운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은 위쪽, 왼손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Six, seven, e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더 원부터 six, seven, eight, 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근데, 이 동작 하면서 방향을 저희가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one 할 때, 왼쪽 발이 살짝 짚어요, step. 시작. one, two, 오른발로 change 방향. three, f o u 7, f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one, two, three, four, f 네. 이렇게까지 하면 파트 1은 끝이에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five, six. 시, 시, 시작. one, t w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파트 1은 끝입니다 이제 파트 2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아까 이거 한거이 세트를 한번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5,6 천천히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2 3 4 5 7 8 1 2 3 4 4, 5, 6, 7 까지 반복해 줄게요 반복해 주시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시 1, 2, 3, 4, 5, 6, 7, 8 왼발 이렇게 대각선으로 빵 차주시고 왼손은 대각선 위쪽으로훅쫙 펴주세요 한번더 6, 7, 8 1, 2, 3, 4, 5, 6, 7, 8 오시면 손은 이렇게 손가락을 반짝반짝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시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스텝은 뒤로 가면서 세븐에한번더 해볼게요 원부터 시작 원투 쓰리 포파 시, 세븐에이투투 쓰리 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대각선 아래로 내려 주시면 돼요 이때 떠 있는 팔 먼저 내려놓으면서 자 이렇게 하면 벌써 거의 다 끝났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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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땀 다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앞으로 뻗어서 안녕 해주면 끝입니다 여기 박자가 별이 되었다 고 이거예요 한번 더, 시작. 별이 되었다고. 네. 여기부터 이어볼게요. 6, 7, x 1, 2, 3, e n e i g 2, t o n 별이 되었다고. 네. 여기까지 하면 파트 2는 끝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파트 2 처음부터 6,7,8 1,2,3,4,5,6,7,8 2,2,3,4,5,6,7,8 2,2,3,4,5,6,7,8 1,2,3,4 별이 되었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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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okay. one, two, t h r e 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up, two, two, t w 별이 되었다, 고.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볼게요. 파, i 시작, 1, 2, 3, t 파, o 세븐, 에이. e f o u 파, f 세븐, 에이. i x s e 파, e 세븐, 에이. 포파식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파식 세븐 바로,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이 투 o u r five, six, seven, e i g 투 별이 되었다고. 네 여기까지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튜토리얼은 끝입니다 노래에 맞춰서 하는 풀 영상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싱, 싱.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이템 설정, 바이.